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배신의 민족, 게르만 민족 이 배달의 배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배달이 민족이 배달의 민족, 여기요 배달통 우리나라에서 1, 2, 3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딜러버리 히어로 회사에서 우리나라 배달업 시장을 9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완전 독점이죠 근데 이 배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합병 인수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기업은 인수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은 내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민에서 주장하는 것은 배달시장에 25%밖에 자기네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승인을 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민에서는 독과점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있지 않다 현재 배달시장 전체에서는 25%밖에 자기네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배달앱시장을 그리고 배달시장을 따로 구분을 해야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배달 시장은 온라인 쇼핑몰 쿠팡 새벽 배송이나 배달 앱 시장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체 이제 시장을 말하는 거고 우리 자영업자가 지금 배달하는 거는 배달 앱을 활용해서 배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자영업자 등골을 빼먹고 있는 거는 배달 앱인 거예요 배달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시장 독점하고 있는 쪽은 이제 자영업자 위주의 배달 앱 시장이고, 전체 배달 시장에서는 자기는 25% 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부당하다 얘네들 문제 있다 이런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항상 민생을 건드리면 정치권에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이 민족이 잘못한 거는 자영업자 민생이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자영업자를 건드려 버렸어요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3월 13일부터 배달의 명수라고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은 개발 회사에 맡겨서 앱을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주문 건수가 거의 한7천건 정도 됩니다 매출은 1억 6천 6백만 원을 올렸고요 20일 동안 이 앱에 가입한 군산 시민들은 5,138명입니다 지금 현재 5일자 기준으로 따졌을 때한 2만 4천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4배 가까이 증폭을 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했을 때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매달 한 25만 원 정도 자영업자들이 부담할 부분은 이제 카드 수수료, 배달대행료 두 가지만 지금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군산시는 무슨 비용으로 운영을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군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군산시 세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군산시에서는 현재 이 개발업체한테 운영을 맡기고 홍보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을 이제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아요. 왜 세금으로 자영업자들만 도와주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말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박하는 사람은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무상금식이랑 뭐가 다르냐 무상금식처럼 내가 자녀를 학교에 다니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상금식을 준다고 어? 왜 자녀들한테 무상금식을 주냐 나는 우리 자녀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이 논리를 보니까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쪽 말을 들어보면 또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좋은 데 쓰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 자영업자들 위해서 써주는 만큼 좋은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는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은뭐 6%대, 뭐 7%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자영업자들은 그거 따블 이상 냅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카드 수수료 포함해서 배민 쪽에 이제 따져보니까 한 9.8%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배달 대행료 들어가고 배달 대행 월 가입도 들어가고 이렇게 따지니까 15.3% 정도 나와요 이게 말이 6. 몇% 자기네들이 빼간다고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얼마나 달갑습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공공앱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한테 운영을 맡기고 라이더들은 조직화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동시에 안전망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좋은 취지라고 봐요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에서 만들 때하고 정부에서 만들 때하고 다를까요? 앱들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만든 앱들이 거의 한 400개 정도 되는데 거의 폐업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군산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앱도 똑같이 그 운영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익은 가져가 봐야 돼요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이거 준다고 운영이 되진 않아요 실제로 이익이 생겼을 때 기업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지자체에서도 운영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당당하는 회사에 맡길 거 아닙니까 맡겼을 때는 그 회사는 수익이 생겨야 돼요 일정 부분 수익을 배달의 민족처럼 배신의 민족처럼 저렇게 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겨야지 운영이 돌아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배달앱을 만들고 아니면 지금또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항상 선거 전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부각을 시킬 때 아니면 여론을 봤을 때 그때 정치인들이 나섭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항상 그때뿐이더라고요. 선거 끝나면은 또 무슨 말 했는지 싹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요번에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에 맡기든 아니면 공공단체에 맡기든 그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운영을 정말 철저하게 할수 있게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는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배달의 민족이 자영업자 말고도 소비자들한테도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5년도에 수수료 논란 이후에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라며 민족주의 마케팅을 실시해서 업계 1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독일 기업한테 매각을 했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수수료 인상을 계속 밀어붙였고 지금 현재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전무라는 사람이 아니면 상문가 나와서 인터뷰했을 때도 보니까 고집하겠다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앞으로 이걸 얼마나 참아가야지 정신을 차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욕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네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죽겠는데 얘네들까지 빨대로 꽂아서 빡빡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 제가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